형 빨리 하자 야 나는 왜 닉네임 왜 이모양이냐 한번 바꿀 수 있나 어 맞네 바꿔야겠다 디지트로 내 이름이 왜 저걸로 되어 있냐 어, 바꿨다. 그래서 뭘할 건가? 응. 아, 들어왔나 둘 다? 난 들어왔고. 민균 못 까는 거 같은데. 업데이트인가? 하. 음 소리야. 아, 내가 껌씹는 소리. 아니. 야 이거 대기 화면이 너무 소란스러운데. 이분 다시다. 음만 <웃음> <웃음> 꺼야겠다. 응? 음만 꺼야겠다. <웃음> 오늘 둘다몇 시까지 하는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<웃음> 야. 야 근데 왜내 목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? 기분 탓이다 니도 이름 바꾸자 응 어? 구독 운동장 어떤? <웃음> 갈수록 이름이 바뀌는 것 같다 난딜 도망이었다 이름이 <웃음> 도대체 왜 그런걸로 지어져 있는거지? 아무도 모른다 야응 음, 왔다 이야야 야, 야근이다 아, 야, 나 혼자 프로필 사진이 못 났다. 초상화 바꾸고 싶다. 나 혼자 못 났다. 야 야, 근데. 못났 됐다. 예쁘다. 음, 아직 같다. 예. 야.. 우선. 야.. 음? 응? 음.. 응. 누구? 안다 나나 나 알고 있다 그거 내 우리 아빠 메매 우리 아빠 그거 뭐지 지메일로 날라온다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몇 번씩 바꿨다 이가 일주일 동안 주원이 못하게 하려고 <웃음> <응>. <웃음> 뭘 했는데 도대체 나 이거 어. 어찌하는지 모르는데 나 노란색 할래. 어 증발했다. 아살 야, 해... 해보지 뭐. 한명이 살게 했다. 난 노란색 할래. 딴 사람 없다. <웃음> 이거를 하려는 사람이 쓴... 다네다다 쫓. 아나 색깔 바꿀래. 미안, 학근이다 시작. 야, 근데, 주원이 요새도, 옵치를 하나? 민성이 그 당근이 컴퓨터 바꾸고 싶다는데. 쉬움으로 하자. 어째 하는 건데? <웃음> 나 이거 키보드도 건데. 까먹었다. 참고로 나도 모른다. 기억 기억이 없다. 한두 번도 모르면 번... 어떻게? 다 아, 까먹었다. 한두번 했는데 다 까먹었어. <웃음> 야 그러면 어쩌라는 건데? 그냥 해야 한다. 검각이 할까 그러면 그거. 음. 응응그냥 하자. 아니 콩깍기하다나 없어질 수도 있디 2대3이다 그러면 <웃음> 2대3? <웃음>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거 옛날에 무서워서 엄마 옆에서 자는 거 그거 해줘야 된다 그구들이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 그런 거 해줘야 된다 <웃음> 미친 어째 하는 건데 어저 건너편으로 잘 보내면 된다 살려서 아 진짜 이거 어. 다? 그냥 이 건너편에 보면은 저그가 있거든 음. 잘 살아서 보내야 한다 아야 아야 아야 어렵나 길잘 찾아가야 한다 안 그러면 터진다 니네 따라갈래 <웃음> 따라간다고도 얼 없다 죽을 수도 있다 아 뭔가 밝기가 왜 어두운 거 같냐? 야나난 망했다. <웃음> 우리 옷은 <우선> 박살났다. <웃음> 박살났다고? 일단 소리좀 받고 나 어쩌냐? 아예 터진 거임 꽃가루 났다. 꽃가루 났다. 어쩌이 거? 우리 나 의료선 이제 없다. 아예 터진 거임어 저도 빨다뭐 당근 됐다고. 아니지. 볶음밥 재료로 이렇게 들어갔다 어떻게 뽑는데 아 있네 <웃음> 아, 아. 아 터질뻔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터질뻔했다 와어난난 망한 줄 알았다 우료선 하나 더 뽑아놔야겠다 어 살아서 왔다 <웃음> 살아서 왔다. 잠깐만, 하나만. 어, 나뭘 누르고 있는 거야? 같이 따라가자. 야, 저거 왜 저기 있는데? 뭐? 야, 어디로 가는 거야? 어, 아, 미친. 어, 왔다. 오면 어떡해? 야, 잠깐만, 나 사람 안 태우고 왔다. 망했다. <웃음> 아, 아니다어쩌거 망했다. <가관이다. 오>, <웃음> 진짜 가관이네, 가관. <웃음> 망했다. 맞다. 우와, 터질 뻔. 맞다, 씨, 배만 가면 어떡하는 건데. 내 <웃음> 어떻게 때워? 누구 친구들. <웃음> 아. 의료선 대기 중. 지내 각오가 함께 하기. 에네명 밖에 아. 못 데려가? 아, 어? 네 명이 아닐텐데. 몇명 데려갈 수 있는, 다섯 명? 그, 뭐, 응. 따라서 조금씩 다룬. 오빠, 쫄려요. 같이 가요.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 사람이 타고 있어. <웃음> 이거 부사지면난 끝난다. 역시 내 가구가 함께 하기. 이거 시즈 탱크 같은 거라도 박아, 추가로 박아가지고 안전을 좀 확보해야 하는데. 됐다, 됐다. 안전하다. 이거 어떻게 애들 내보내냐. 자, 갑니다. 됐다다운해 보냈다. 보자. 망했다. <웃음> 완판 왔다 아 <웃음> 터집 터졌... 뭐지 이거는 아 나도 들었지 이거 태우는 거한 번에 대제? 어? 어 여덟 명나 이제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좋았어 안전이 조금은 확보됐군 조금도 공격받고 있는다는데 좀 도망갈게 시내가오가 함께하지 응? 망했다 <웃음> 망할 뻔했다 망할 뻔한거가 아 이거 군대 파견도 되나 혹시 어할수 있는데 시내 가호가 함께하기 이거 질서 흐트러지면 어떻게 됨? 질서 흐트러지면 좀 위험해질거다 아마 이 저거느낌.. 어잇! 저거느낌이 좀때려팰수도 있다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인구를 조금 줄여나가는게 어때? 워낙 망할뻔 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할 거. 시내가호가 함께할게 <목소리> 가자 야, 이거, 종양 같은 건 어떻게 떼냐? 종양 같은 건 때려 패서 없애야 하는데. 어, 어, 군대를 내리면 되지. 해병을, 어. 데 어. 그건, 잘못 내리면은 병력한테 휩쓸린다. 적 병력한테 휩쓸린다. 아, 그, 그렇겠지. 공격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뭐 어디로 가는 거야? 야, 이상한 데로 간다, 얘가. 망할 뻔 했다. 저 합계는 뭐야 근데 아, 합계 합계? 어, 1260아 저거 인원 인원 수송 인원 다 차면 어떻게 돼? 알겠습니다. 경로... 다 차면 다 차면은 미션 끝 게임 끝임 난 몰라 그냥 부니는 니을 네 알아서 파견해 <웃음> 아씨또 비행선 부사졌다 아이씨 아이씨 어 근데 이거 특별수선은 뭐냐 이건 아? 어? 뭐지 이거 잠깐만 볼게 특수선 특수전 수송선 아 그거 어 많이 패스 있는데 어 그렇다 아, 아 밑에 밑에 병력 밑에 병력 배치해야 한다 진짜 군인 놔두면 되나? 아 여기도 사연, 들어오네? 씨, 뭐 밑에 저기로 온다 미친 시네가호가 함께하게 어 건설 로봇이 었나난 이제 까먹었다 이거 어찌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일단은 해병을 추가 배치한다. 아, 빠, 빠사진다, 빠사진다, 빠사진다, 야. 에, 에, 부사지면 망한다, 나. 예상 낭비다, 이거, 부사지면. <웃음> 예상 낭비. 예상. 아야. 뭐야, 해병 한 마리. 야, 중요인물은 뭐냐, 근데? 중요인물은 기왕인, 은 응, 김에 돈더 준. 아 환자는 시간대로 수송 안하면 죽어뭐박근이 <웃음> 그런 사람이가 봐봐 <웃음> 좀 우리 입장에선 안 중요하.. 아 <웃음> 우리 입장에선 별로 안 중요하다 우리 할머니한테 중요하거든 <웃음> 저그의 공격에 대비하라는데 어디 어디 공격 온다는 건데 아, 체력이 69밖에 없다 큰일났다 이 완파각인데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씨, 또수성소 부사졌다. 아, 젠장. 중앙선 저거 하나 먹어놔야 안 돼. 기술실은 뭐야? 기술실은 달면은 연구 가능하다고 해야 하나, 그런 게 있어. 응. 음. <웃음> 그러네. 엔진 성능을 좀 늘려야겠다. 연구 완료. 아, 지상저거 확실히 먹어야 하는데 시즈탱크가 있던가? 없는 것 중에서 민이공격인간들시벌왜 저렇게 똑같은 데만 있는 거지? <웃음> 엔진 성능이 올라갔다 시내 가호가 함께하기 항로짐이 문제 있습니다 아씨발 개뚜리다 아씨, 망했다, 야, 여덟 명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쟤를 <쟤라>, 비행기 <웃음> 터졌다. 질서도 37 떨어졌다. 랭그 <웃음> 일났다. 콩가루 됐다. <웃음> <웃음>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어 과학자 스탠먼 <웃음> 중요 인물 가호가 함께하기 환자 환자는 시간 내로 운송 안하면 뒤진다 야야야야 이드라 있다 잘못한 어야군군 군, 군인은 어떻게 군인은 그냥 해병이다 병력이라가 민간인이 싸울 수 있나, 나가서. 아니, 그렇진 않은데, 씨발. 아, 요렇게, 어. 아, 뽑는 거네, 그냥. 뭐야. 아씨, 도전돼. 야, 민간인도 간다. 미쳤다. 죽었다. 큰일 났다. <웃음> X댔다 지금 아 밑에 저거 온다 그러니까 아, 밑에 필요하지? 저거 와가지고 좋댔다니까 X댔다 고성준비 와.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얘 너무 어려운데? 아이씨 병력을 기껏 뽑았는데 또 죽었다 <웃음> 우주공항이 터졌는데? 자꾸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다는데 우리 우선 가다가 안 터지면 된다. 군인 태워서 토벌할 걸 그랬나? 근데 결국 돈은 군인을 만들 돈이 필요하면은 결국엔 사람을 옮겨야 한다. 일단 사람옮겨서 돈부터 벌 거다. 왜? 어? 1200 아니? 수익 <웃음> 적? 저 위에 떠있는 저 목표수가 그거인 것 같아요. 합계 저거 저거 합계 돼 있는 거. 지금 질서가 25인데 망했네. 박 미간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흐 <웃음> 미친 뭐 우주공항이 부서졌다고 우주공항이 부서지는 어. 거는 예산일이다 이 단단히 좋된거 아이가 우리꺼 아니면 됐다 어 잠깐만 불곰이다 어 잠깐만 저좀 뽑고 싶은데 돈좀 모아야겠어 음. 야 니들 공동연구 좀뭐 해라 하나라도. 나는 하나 될거야 아, 해도 되나? 어제하는줄 모르겠다. 해도는 되는데. 어돈좀 모이긴 했는데. 뉴탈리스크 공격 예상되아씨 좀. 대피소 강화에 투자할게. 많이 투자했다. 어 15원밖에 투자 안했네. 야 지금 얘네들끼리 막, 막 서로 죽이고 난리 났는데. 그건 기분 탓이다. 시내 가호가 함께 하기. 망했다. 아, 히드라 새끼가 왜저딴데 있는 거야? 지금 돈도 없고, 난 망했는데. 안녕, 그러신가? 누구신? 야, 야, 나 지금 돈 많이 잃었다. 장례식장 비용 개 나갔는데. <웃음> 영화감독은 뭔데? <웃음> 내가 뭐 영화감독 죽인것 같다 내가 <웃음> 공동연구에 힘을 쓸게 돈을 벌어야지 공동연구를하지 <웃음> 가만히 앉아있어도 굴러오긴 하더라 그걸, 몇돈 1연식 밖에 안는다시내가오가한빼야기 아, 그래, 이걸 많이 뽑아놨어야 되는데, 까먹, 안, 안, 안 그랬다. 엔진, 엔진, 성능 좀 좋은 거 한다고. 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. 거짓말이야. 어, 그럼, 그럼 나벤야거거 그러니까 난 거지다 그리고 내가 이 반대편에 의료선 분명 하나 놨뒀는데 그건 또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와... 누구 내 시차 누구 내 차키 본 사람 야 누구 내 찾기 본다 진짜 없어졌다 여기 내 의료선 하나 놨뒀는데 <웃음> GTA 당했다 나 <웃음> 문제 없습니다. 쉬운 일이죠. 난 아예 수송 위주로 하고 있다. 헤라클레스가지고 <웃음> 군인 세명은 여기 고립됐고. 난 돈도 없고. 망했다, 그냥, 나는 지금. 어허. 괜찮아요. 뭐든 할수 있을 겁니다. <웃음> 왜 그래, 동동장 아야 동동이 누구냐 나봐 동머시기가 나봐동뭐라고요 <웃음> 시내가 호가 함께하기야 지금 질서 바닥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지금 망했어 건설 로봇 구조선공고 몰라 난공동연구의 힘쓸래 <웃음> 건너올 수가 없다 누가 내차 어... 훔쳐가지고 <웃음> <웃음> 지네가호가 함께할게 내차 어디갔어 <웃음> 차 죽었어 <웃음> 내차 어디갔어 야 민민간인 그 계속 이 소동 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. 어, 어, 관리를? 어, 어, 관리를 못한다 지금. 돈도 없거든. 야, 여기 아 여기 희자 생겼다. 아 지금 망했다고 나 지금 파산이라고. 국가 부도의 날이 이런 거구나. <웃음> 국가 부도의 날. 나도 재수 좀 까였네, 그새. 와이야. 와, 심... 야. 와, 야, 군인이 아... 여기 한명 있어가지고, 다행히, 쏘긴 쏜다. 하나도 날아, 적어도. <웃음> 다행히... 전례역으로 뭐 온답니다. 네? 심지어, 뮤탈리스코 날아온다는데. 망했는데, 야, 나는 지금, 18원 밖에 없거든. 뭐하고 살지? 아, 저 맞았다. 여기 지금, 큰일 났는데. 아, 마도 여기 내 군인도 있다. 없어지, 죽은 것 같다. 아니. 명령 대기조 어, 내 군인 죽은 것 같다. 어디갔어? 망했네 나 이제 빈털털이다 야 대피소가 직접 공급받네? 좀 아닌데 소동 일어났다 난 돈이라도 있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난 아주 열차를 만들었다 아 여기 이... 그것도 있네 열차 만들었다고 좋겠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<웃음> 골프 선수를 돕기로 한 <웃음> 뭔데 지금? <저거>? 골프 선수 <웃음> 내니 네 저거 도움거 성공하면 니네 골프 1등한다 <웃음> 1등 와. 오, 오, 나는 다음부터 과전처럼 넣는 게 낫겠다. <웃음> 지금 돈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공룡이 공룡이 지원금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 싶다. 워낙 지원금 들어와서 우주선을 살수 있게 됐다. <웃음> 어이구. 가자. 쉬운 일이죠. 워워워시 <웃음> 뭐야, 저혹씨내 비행기야. 야, 야, 야, 야, 야. 어, 유탈이다. 어, <웃음> 뭐야. 야, 나 방금 4001월 뻔 했다. 기다렸어 자동수리 잔치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뭐야 뭐야 뭐야 나 박살난다 아저 새끼가 내차움차가는네저 저 새끼였구나 아쟤라또 망했다 나 이제 포기할래 그냥 <웃음> 망했다. 미치, 본진이 깨진다, 이거. <웃음> 내 기지에 피해갔다. 본진이 깨지겠다. 고 오, 저기 차도둑놈이 있다.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단다. 아, 이걸로라도 돈 벌어야 되는데. 계속 안에서 내부자도 나온다, 새끼야. <웃음> 내, 내 군인 하나 암살당했다. 난 망했어. <웃음> 야, 본진 기지도 다 터졌는데. 뭐 합이다, 지 내 기지 부서지는 거나 볼래, 나? 대피소 가는 거지. 대피소가 지금 공격받고 있거든, 한참. <웃음> 아, 여기가. 야, 내 기술실 박살났다. <웃음> 야, 내 기술실 폭발했다. <웃음> 이건 그냥 기지를 버려야겠는데, <웃음> 진짜. 쉬운 일이 아니죠. 공동 연구에 그냥 돈다 꼬를래, 나. 야 본진이 다 깨지겠다 이젠 야 본진 박살났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니네 우주공간 지금 박살나는거 보고 있다 이건 안되겠다 <웃음> 나 지금 민균의집 박살나는거 보고 있다 아 저거 들을 게 어렵네. 쉬움으로 했는데 조금. 우리 집도 박살 난다. <웃음> 박살난다. <웃음> 민규 집 폭발했다. 뭐좀 <웃음> 있으면 민규 가네. <웃음> 없어졌다. <웃음>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. 뭐야, 저뭐 하고 있는 거야? 뭐야 하지 마. <웃음> 아왜 <아니>, 나와? 나오란다. <웃음> 왜 박살 나는 거 조금만 더 보자. <웃음> 야, 폭발했다. 대피도. 대피도 <웃음> <웃음> 터지면 서 <괜찮네>. 나가자. 반스런니다 <웃음> 이거 할래? 아니면 컴까기 할래? 마음대로 해. <웃음> 컴까기 하잔다. <웃음>